스파링을 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앞으로 운동을 이제 6월 킬라이트 시합을 준비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스파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꼈고 특히 체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스파링한 동영상 보면서 제 부족함도 많이 보완을 하고 6월 1일 킹라이트 시작에서는 부족한 점을 다 보완해 가지고 최대한 멋진 경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기 스파링 하면서 상대방 선수가 이제 스파링하는 걸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큼 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어깨를 조금 다쳐가지고 그전에는 운동을 제대로 많이 못했었는데 한 20일 정도 남아있는 지금부터 빡세게 훈련을 해가지고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기면 더 좋고요. 예, 이상입니다. 오늘 상대선수가 스파링하는걸 봤는데 어, 별 생각 들진 않습니다. 충분히 이길 것 같고 나, 앞으로 남은 시합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합 준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개 스파링을 했는데 상대 선수가 이제 컨치 다음에 로우가 잘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상대 선수가 방금 저한테 조금 도발식으로 얘기해서 저는 절대 지지 않고 이번 확실히 1라운드에기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일단 오늘 스파링을 하면서 이제 상대 선수 저랑 이제 경기하는 선수는 알았지만 그 사람 상대했던 선수가 리치로 길고 약간 그 상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해보고 느낀 점은 일단은 리치 차이가 난다는 것 그거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일단 오늘 안 왔다는 건 약간 저한테 겁먹어서 안 왔지 않을까 싶고 일단 6월 1일까지 약한 10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다른 분들과 참가지로한 체력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완해서 6월 1일에 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링하면서 몇팀정 기술도 부족하고 체력도 많이 부족하고 마이 토토이맞아서 아마 몇 집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팀에 진션도더 열심히 해서 엄청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대 스파링에서 저보다 잘하는 선수들도 많이 맞고 그만큼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이제 3주 정도 남은 시합에서 잘,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후회 없는 경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깨유당가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30대 노장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1일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멋지게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